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맞는 거죠? 아니오므라든게 요... 아니, 아니라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 여기는, 그럼 여기는 맞았는데 벌어지는 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네, 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실험 다. 아,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봐. 실험 다.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화가 손으로 이동하여 금속박이 벌어진다.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화가 손으로 이동하여 금속박이 벌어진다. 금속박이 실험다. 금속박의 마이너스 하나가, 금속박, 얘가, 얘의 마이너스 하나가, 오으로 이동하여, 금속박이 벌어진다.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3개가 되면, 이게 오므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벌어진 거예요? 아, 오므라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5번. 아, 5번이, 어, 아, 상당히 틀린 거예요? 네. 아 어, 근데 그럼 나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손의 마이너스 변화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여. 이동하여 금속박 그 금속... 오브라 든다이4 네, 번이요. 아4번 손의 마이너스 변화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여 손의 마이너스 변화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여 금...